개 매워요? 왜? <웃음> 개 매워 인정하시네요, 개 매운 걸 <웃음> <웃음> 울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술 없어요. 웃음> 슬픈 일 있어요? <웃음> 아, 아 매워 네아 저는 오늘 정훈이가 매운 걸안 돼요 장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옆에서 비주얼 표현과 사행시. 약간의 사행시 <웃음> 저 저번에 그 매운 물닭톱밥 목닭 피똥 샀어요, 진짜 최근에 첫 번째는 뿌링맵소 킹인가 맞을 거예요 뿌링클인데 가루가 매운 가루예요 약간 용가리 튀김에다가 시즈닝을 해놓은 느낌 근데 이제 약간 매운 걸 곁들인 냄새는 치토스 냄새나요 그렇게 엄청 매워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정말 매워 보이는데? 뿌링클 튀고는좀 빨갛죠? 아 아, 이건 괜찮다 맛있네 어우 맛은 있어, 나중에서 제일 맛있고 이 정도는 매콤한 해 샤워 얼얼한 해 정도예요 하나도 안 맵고요 매운 새우깡 먹으실 수 있는 분들은 먹어도 될듯 어, 한번 이 냄새를 맡아봐도 될까요? 더 실감나는 표현을 위해키스래요 아니... 치킨 키스라? 뭔가 짜릿할 수도? 아니, 한번 그 호호 좀 해주세요, 호호한 번만 오, 아 매운 새우깡은 비유가 착떡인것 같아요. 향이 완전 매운 새우깡이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뿌링클의 맛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매운 게 추가된 건데 난 개인적으로 뿌링클 먹을 바에 이거 먹겠다고 싶었어요 매운 라면 스프 맛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달게 매운데 라면 스프 맛이야 근데 과자를 싫어하거나 불량식품을 싫어하면 이거 싫어할 수 있어요 안 먹을래 아, 차라리 그냥 뿌링클에 뿌링 소스 찍어 먹는 게더 맛있을 같아요. 자, 별점 5점 중에 2점 난오점 만점에 4점 줄수 있어 사점2 매워서? 오, 뭐야 하나 이상 못 먹겠어 매운 거 좋아하면 좋으면 안 치킨이 쇼킹하고 아.. 먹기 싫어요 이름부터 달짝지근한 닭강정 냄새가 어. 납니다 깜풍기 그죠? 닭강정 느낌? 음. 이게 진짜 덜, 정말 달게 매워요 맵기보다는 매운 향이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까 것보다 안 매운데요? 이거 뭔가 요리 맛이 나요 이거는 저도 먹을 수 있는 매움이네요 음.. 고추장 치킨 맛? 한번 호흡 불어 주자. <웃음> 아 오! 아, 근데 고추장 향이 나. 칼칼한 맛이 나. 해장하는 느낌? 한국적인 양념치킨 무엇입니까? 해답 해답 해답이다. 이게 뿌링 맵소킹보다 더안 매운 것 같아. 더 달고, 그냥 진짜 고추장 맛이 나. 어. 이름을 좀 무섭게 지었네. 매운 게 쇼킹하진 않고요. 양념치킨의 좀 매운 버전이다. 한국수 국물로 나오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국적이야 응 어, 진짜 개운하다 그래서 얘가 맛있나? 제가 아까 그 과자 같은 맛을 안 좋아해서 어. 어, 이게 다안 매운데 이 제품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앞에 뿌링클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스가 발려 있어서 그런지 바삭한 게좀 줄었어 나는 아까 생보다 높아 4점 아점1 4점인데 가슴살이라 3.8 이게 치킨 플러스에 이름 존다 개 매운 치킨 뭐야 유진이가 지었어요? <웃음> 대놓고 개 맵대요 오 어, 기대돼 예, 예. 진짜 개 매워 보인다 이거 비주얼상은 양념치킨이랑 비슷해요 오! 야 향에서 좀 매운 냄새 난다 어 이거는 코로 넘어가잖아 요 향이 근데 여기서 약간 칼칼해요 코가, 코가 아려워요 달콤한 듯 매운 냄새 김유진 선수 씹습니다 먹습니다 씹습니다 음! 잠깐만 냄새가 확 오는데요? 맵죠? 와알라해 <웃음> 매운 것도 맛이 있잖아요 태국 고추의 맛에 그런 매움이 좀 느껴져요 아 이거 괜찮은데? 오빠 안 와? 나안 오는데? 멀쩡해? 아나 잠깐만 입이 얼얼라다딱그 정도만 느껴지는데? 개명어요개찮아인정하시요요개찮아요괜요나켰요아 슬픈 일아요요아요워아요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괜아요괜아아아아 불나며요 그러니까 매운 게 통각이잖아요? 혀가 아파요. 어, 아파요. 근데 뇌에는 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달다, 해 달긴 해요. 아, 안 달아요. 아. 나첫 맛은 진짜 아무 맛안 나요. 그냥 양념치킨 맛 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어, 좀 맵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웃음> 진짜 맛있게 매우면 뇌까지 사로잡혀버리거든요. 그 매운 맛에? 근데 얘는 아직 제 혀만 건드렸어요 진정한 매운 게 아니다. 그렇 아니, 내가 여태까지 매운 매운 챌린지 하는 중중이 이게 제일 매운데? 미쳤어. 그 라면보다 이게 훨씬 매워.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깐풍기다. 이거는 진짜 깐풍기 혀 매운맛. 이거는 매운맛을 좀잘 표현하긴 한것 같은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아, 이제 마지막 제일 매워요. 아 색깔부터 진짜 쓰레기 같은 색깔이에요. 이거는. <웃음> 먹어보진 않았지만 코로나가 치킨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아닐까 이게 요즘 피셜로 덜, 덜, 덜 맵대 개소리하지만 아까 좀에제 맵다고 지랄해놓고 아까 전에 달다고 해놓고 씨, 연병 떨어으면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냄새가 여태까지 치킨 중에 제일 매워요 과연 당신은 맵부심은면 오? 음. 오? 어? 어? 진짜 안 매운데? 어, 진짜 안 매운데? <웃음> 어? 맛있어? 응? 맛있어? 그래 그럼 리뷰 끝? 나안 먹어? 나 먹으라고 맛있쓰 하는 거잖아 개새끼야 <웃음> 저어 이거는 양념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개매운 치킨은 매운 거에만 뭔가 초점을 두었다면 오. 이 친구는 맛과 매움을 다 잡으려는? 우리 깜풍기 있으면 해국 고추 알죠? 해국 고추로 맛과 향을 내면 이런 맛이 나요. 매운데... 나왜 혀가 아픈데 이거? 야아 어지러워 잠깐만. 생각보다 매워요. 괜찮은데요? <웃음> 야 이거... 야. 혀가 매워요. 제가 한 번만 하고 부려주죠 오, 오 진짜 맵네. 근데 양념이랑 매움이 진해서 맛있어요. 뭔가 풍부해요. 세 번째 단계, 개매운 치킨부터 혀가 얼얼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이 <웃음> 정도 는 아니고. <웃음> 이거는 별점 오점 만점에? 3.5. 오 맛이 풍부해졌다. 아, 그럼 이게 제일 베스트다? 네, 저는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딱 말씀드리면은 아. 치킨 중에서는 제일 부드러워요. 근데 전나미요 <웃음> 그리고 진짜 맵부심 있는 사람은 먹으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리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맵다기보다는 <웃음> 아파요. 얘가 때려요 저 혀를. 그래서 저는 먹을 거면은 딱 내내 치킨 정도가 좋아 보여.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웃음> 가위, 가위 보. 아니 아니야 잠깐만 여거 먹기로 했잖아요 여거 먹기로 했잖아요 아해 아, 아 나리 리플 나가 리플 나가 야 리플 거져나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아나나나아나나아아나나 아! 음... 아나나아나나나아나나아나나 먹으면 줄 거야, 마태. 다 해. 아 해! <목소리> <목소리> 다 삼키면 줄 거야. 아, 돼! 뭐좀 말해? 포도 안 먹어도 되겠다. <목소리> 어, 얘 <야> 떨어뜨렸어. <목소리> 가위 바위 보! 야! 와, 여러분 지르기 맛있습니다. 진짜 오빠 없고 두 배로 한 판다? 응, 안 해? 음안 <웃음> 음, 해? 아이스크림 먹으라 <웃음> 주저 넣서 맛이 어떤가요? <웃음> 아, 진짜 눈물 안내 먹기 갈갈포 갈갈포? 갈갈포? 여워 응. <웃음> 아 진짜 안해빨리풀 진짜 안해아해 아, 해, 빨리 해. 네가 먼저 가갈보 했잖아 자 머리 박아줄게 박아 그러면 아해아해아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대발 아 대발이죠 아해 빨리 <웃음> 아! 해빨 <해빠래. 웃음> 아, 해! 나 여태까지 했잖아 음! 그냥 자! 오늘 이렇게 멜로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씹어! 삼켜! 아이 닦아줄게 다 아, 공토였고요? 네! 사실 먹어요. 그렇게 안 매워요 여러분들도 꼭 드세요! 오점 만점 오점저 리플 사장 최초로 오점꼭 드세요! 결이 다섯 개 면은 계속 막 땡기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좋아요. 라면 이후로 매운 거 진짜 간만인 것 같거든요. 라면은 좀 많이 안 느껴졌는데 치킨으로 먹어보니까 매운 것도 좀 맛이 다르구나. 이제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외울으시죠? 하지만 뭔가 자극적인 걸 찾고 싶으실 때 매운 치킨을 찾으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마에는가을가위보 실력을 좀 늘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여기까지 끝! 짠!